아, 지난번에 1000만원 지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옛날에 맛인데 이제 막 여러가지 맛인데막 짜보면서 리뷰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생방 때 해봤던 덱이지 아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메라랑 같이 한번 써봤었거든? 근데 뭐, 워낙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 뭐, 이게 아웃됐는데, 지금 천사댁이 날뛰고 있는 이 시점에, 현재 1위 동상에 이덱이 떡하니 떴습니다. 어떤 시기길래 그런지 오늘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말이죠. 제 느낌에는, 요렇게 한가 볼게요. 일단, 이마한테 채사리를 인연으로 넣어놔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 디버프 걸렸죠? 디버프 걸렸기 때문에 더 세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어둠이 타라라 갈아버린 거지. 파다다다닥. 괜찮지? 거기다가, 당장에 뭐, 에스타나 연매를 잡기가 부담스러울 겁니다. 잠비가 있거든, 잠비가. 장비를 만드는, 아, 아. 어, 강령술사라고 할까? 그 그런 존재가 정도야. 하나 있다면, 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쪽을 때려야 돼. 어머나, 어? 죽나? 안 죽었지? 봐봐, 어? 진짜 방 근데 설명하다 쫄았다? 자, <웃음> 끈타로 들어있고. 쉽게 안 죽습니다. 전체기 한번 치고요. 힘들어왔지? 다른 게 두두두 씹어, 그 다음? 아무나 한번 살아, 갈아, 살아보라. 오케이? 계속 끝났는데? 끝났어? <웃음> 힘들었고 두두두 쏴칫! 빡! 30만 찍어보고요 와, 이거? 야, 이거? 자, 그런데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아니겠죠? 천사대 상대로 이게 되냐고, 이게면 안될거 아니야? 근데, 그, 그니까,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좋긴 할것 같거든? 근데, 천사대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 댁이 1위 자리 올라가 있나. 지난주말에도천사대이 1, 2, 3이다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 이렇게 잠비메랄 먼저 죽이다고 해도 비로소 천사들이 또 완성이 돼 나쁘지가 않아 우와 메타 낼지. 재밌게 돌아간다 메타 재밌게 돌아가요 일단 투급도 나쁘지 않고 투급이 38만 5천 나오니까 자 드디어 만났어요 어 그것도 하필이면 PK 예 투급으로 봤을 때 PK AI인 것 같고요 자 이쪽 타겟을 잡을게요 이거 디버프 입히고 어 이렇게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요. 도도도도도도 더크다 디버프 걸렸고 파파파파파 파. 그래서 한 20만 뽑았고 도도도도덕. 자라라라라. 자 역시 어이또 능력치 감소가 안 일어나잖아, 애들이, 그렇지? 능력치 감소는 안 일어나더라도 디버프 있는 대상 상대로 연매리 더 세게 때리는 건 여전하기 때문에. 흡다자 아, 이게 부담스러울 거야. 잠비메라가 있다는데. 잠비메라를 잡아야 되거든.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어, 우리는 이렇게 갈게요. 디버프 하나 싹빨아뿌고요호도도둑때리뿌고요아 아니구나. 제가 부활이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잘못했네. 흡기는 괜히 썼다. 아, 그거는 한장 낭비했네. 음. 킬낼수 있었는데 괜히 씨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아. 에스타로 때리면서 디버프 걸고 킬 따고 다시 에스타 한장더 쓰고 이러면 킬 깠을 것 같아요 아자 근데 저 좀비 메라가 정말 눈에 가실 거예요 제안 죽이고는 못 죽이거든 우리를 이게 무슨 일이고 잠깐만 뭐 화가 많이 나 있네 어? 이거 설마 이거 설마 못 죽이냐? 세 장을 다 던졌는데 와 잡았네 세장 쓰기 잘했다 합쳐져서 두장 되면 하나가 메락과 나가서 세장을 따로 쓰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웃음> 자여해라궁써 봐봐 우리 저궁안 무섭죠 왜냐하면 대상의 버프도 흡수해서 때리잖아 에스타로사 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천사덱에서 제일 무서운 게 에스타로사 궁이에요 연멜 궁은 호막잘 치고 하면 견디거든 근데 에스타로사 궁은 못 견뎌 대상의 버프, 디버프, 자세 효과 한 개당 주피가 오히려 더 증가해가지고, 그냥 쥐, 꽝!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잠깐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자, 우리 잠깐만. 즉식 고고, 와! 아웃다! 이거 뭔데? 여 저거 왜안 죽노? 잠거만 야, 아, 이, 뭘 놓쳤지? 차단 당있었나 아닌데? 엘리 안찾는데 어떻게 쳤... 어, 어, 좀비, 오케이, 자. 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힘도라는 게 없구나, 좀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보막만 좀 걷어놓고, 오케이. 어, 도도도도스도스 자, 잡자, 한번. 자, 좀비라 서 오, 저 피가 다 찼노? 와, 못 잡았나? 아, 잠깐만, 맞다. 지금 여엘 반사판 있지? 반사는 안, 무, 안 무섭긴 한데, 야, 잠깐만, 우리 궁, 자, 우리 궁한 번, 야, 보여주자, 우리 한 번, 마지막까지. 어? 괜찮아. 우리, 씨, 연를안 죽어. 좀비야. 괜찮, 괜찮아. 자, 이렇게 갈게요. 예, 한 명이라도 확실히 죽여야 된다. 자, 보막, 그렇지. 깼고. 자, 들어가자. 잡겠지? 못 잡으려나? <웃음> 뭐고, 이거? 뭐, 뭐가 저렇게 센데, 정말, 저거? 그냥 천사댁 하는 게 낫겠지? <웃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형? 저 여엘이라도 잡을 수 있을까? 못 잡네? 어? 보막이 깨지질 않아. 야 우리 좀비 끝나가는데. 아 좀비 벌써 끝났다 좀비 끝났는데 흡혈 해가지고 또 그리 브레이크까지 있어가지고 야 우리 좀 흡혈 좀 많이 할수 있게 조금만 봐주면 안될까? 마해라 아유 끝났다 미친뿌다니까? 아그참 이해가 안가네 분명히 지금 1위 2위가 지금 이래기더라고 1위, 1위 2위가 와 근데 천사들 보는데 속이 까맣어 어떡할거야 쟤들을 이 메이커를 쓰지 말아 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모르겠어 어차피 좀비가 되니까 궁을 빨리 만들어 봐와 진짜 아프다 마에라 제가 먼저 궁을 만들겠는데 한번 노려보자 목숨 한번 노려보자 자 힘들어 왔고 빡! 빡! 이 새끼가 마이새야안 되나? 사라져라. 야, 야 저거 잡았으면 이제 될 뻔했는데 아이씨 야 마엘이 지금 편한데 저거 야 마엘아 저, 야, 이씨, 진짜 야이 진짜 자식 그거 진짜 되게 그렇게 하네 진짜 사람 진짜 응? 가능할지 도 가보자 야 우리 마신댁! 할수 있어! 힘들어갖고 이성이고. 간다, 이 자식아. 하, 됐나? 어? 마에라 어디서 이 자식이? 아, 이제 잠비 메라를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비 메라를 잡다가 이렇게 될수 있다. 혹은 뭐, 연멸 먼저 잡았으면, 잠비 돼서 우리가 잠비로서 어떻게 할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아... 어... 뭐, 어... 설마 인마 우리가 니그 튼 자성한테 지겠어? 자 보여주고 가서 우리 이거 필살기 장비인거 푼다이 <웃음> <웃음> <또> 도 보막 치지 마라 <웃음>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자 힘들어 옵니다 <웃음> <웃음> 어 그다... 야 500억... 야 500억 진만? 아니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나온다고? 미치겠다니까 오케이 마신덱 기존의 마신덱 반갑습니다 마신덱이 새롭게 진화할 것 같은데요 약간 방식이 좀 바뀌었어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덱을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쓰기에 따라 진짜 상당한 덱일 것 같습니다 디버프 입혀 놓고 때리기 때문에 상당히 매섭게 들어가고 있고요 21만 그리고 한번 합쳤기 때문에 필살기로 지금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연맬이 필살기로 빠르게 막 하면 필 견제기가 없다면 대단히 위협적일 수 있어요 죽여야 되는데 좀비 때문에 죽여도 궁이 날라오니까그 부분이 되게 부담스럽겠는데 자 차단 들어왔고요 한대더 치주라 아 끊진 않네 어쳤다 아, 그러면은 우리 한 대만 치면 차단 풀리면서 어어 아, 아, 풀렸다 아, 벌써 풀렸네 어먹고 아, 이거 그렇지 우리 찬드라 선생님이 좀 부담스럽지 또 이런 거는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요렇게만요렇게만 요렇게만 하면서 궁을 우리가 먼저 가져가는 거죠 우와 잡았다고? 힘들어하는 전체기로 중간에 베스타를 끊어버렸어요 여기 썼으면 찬드라를 잡았을라나? 근데 찬드라는 진짜 성물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담스러워 이게 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못 막아요 장비가 또 있고 해가지고 쇼핑하니야 <웃음> 야, 이게 야, 괜찮네 만약에 찬드라가 차단을 걸었으면 풀고 때리쁘지 뭐 풀고 그지? 도도도도도 스카 아단해저 어, 선생님 진짜 나왔다네 쉽게 못 죽였을 거야 아까도 가자 슈퍼맨 토크담차 280만 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가신대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보다 운영을 조금 더 잘해 보시면은 이택 자체는 대단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